자, 해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레벨 이상의 생존 미션을 어떤 것도 처치하지 않고 체력 회복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수하기 이거는 굉장히 쉽죠? 오공을 음, 잠깐 넣어두고 오공을 계속 설명을 해보자면은 다른 애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면서 좋은 점들을 따온 것 같아요 하나씩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음. 닉스의 이제 업소브 개조 모드를 디파이 3번 정도로 보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의 방어력이 올라가는 1번 펀치 돌 주워 먹으면은 방어력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이 업소브 개조 모드랑 합쳐놓은 것 같고 어 3번 디파이 어빌리티가 그리고 저 무엇이더냐 저거 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저거 같죠 저거 어디갔어 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 아르라인. 일본 분신 소환 같은 경우에는... 저거죠 어, 이코녹스의 개조모드 같은 거 보시고 음... 어디보자... 이거 갖고 갈까? 덱파리스? 이거 있네? 해버리고 그죠? 생존 미션을 어떤 것도 찾치하지 않고 이건 그냥 세드나 가면 됩니다. 세드나 가서 요거 있죠? 요걸로 갑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음.. 0공 리뉴얼이 돼서 굉장히 좋네요. 근데 디럭스 스킨은 같이 또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아마 다음 큰 업데이트 때 같이 추가를 해주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걸어주면서 적들을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히 이동을 하면서 구석구석 방에 있는 이 상자나 오브젝트들을 부시면서 생존 유지 시스템 아이템을 먹으면서 플레이를 해주면은 5분동안 보트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카오스 걸어주면서 돌아다니면 끝납니다 가져왔지 시바리스 리벤 해그마는데 있어서 가장 편한 그곳이 아닐까? 어우, 저렇게 때려주면 안 된단 말이야. 죽으면 어?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50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어... 50이 이제 패시브도 달라졌어요. 예전 패시브는 하도 50을 안 써봐서 기억이 안 났는데, 음, 예전 패시브는 뭐였지? 근접 무기로 공격 지속, 콤보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거였나? 5초? 플러스 5초였나? 기본, 근접공격 지속시간이 5촌으로 나는거였나요? 아무튼 그거였고 이번에 바뀐거는 이제 총 죽으면은 세번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저 나이더스가 저 포인트 모아서 불알 불... 을불활 <웃음> 부활하는 것처럼 총 3번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죽으면 어... 저 만약에 친구끼리 아니면 공방에서처럼 이제 다른 사람이 살려줘야 되는 그런 눕기 눕기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근데 이제 부활하면서 다섯 가지 중에 한가지에 이제 능력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5공을 이제 플레이하는 데 이점이 이제 살짝 생기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지속시간이 1분 음, 1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아니고 어빌리티 중 하나를 보자면은 하나가 이제... 30초 동안 은신이었나요? 아니면 1분 동안 은신이었나? 그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30초 내지 60초 동안 저... 아이템 드롭 찬스가 2배 지속되는 세시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기억이 안나네요다 그냥저냥 한 거예요 안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웃음> 뭐가 되든 별로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지? 이거는 뭐 이거 끝나고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없네요. 몇초만더 기다리면 되니까. 저 하나만 킬까? 3 2초, 1초. 여기 있었네 출구가 해금! 해금! 과연 무슨 어떤 무기에 20여가지, 30여가지, 몇가지지? 40여가지 정도 되나? 주 무기군 중에서 <웃음> 과연 어떤 무기가 나올 것인가 짠자라란자라란 짜라란 자쿵짝자 <웃음> 소마 소마가 나왔군요 소마 소마 프라임이 있죠 리빙 기지를한번 봅시다 개 쓰레기 폐급 무기 인주제 리빙기젤이 두 개입니다. <웃음> 예, 예전에는 한시들을 풍미한 어, 무기였겠지만 지금은 한물 간 굉장히 거지 같은 무기 중 하나죠. 이걸 빼버리고 여기다가 넣어버리겠군요. 음. excellent a r m a m e n t s operator please return covered in blood safe and sound <웃음> 어우 못뭐 생겼어 이거 어우 다시 볼까요? 패시브. 그냥 안 나오네. 이름치. 그냥 뭐 있는지만 뭐뭐 <웃음> 뭐 어떻게 되는지만 나오고 뭐 있는지는 안 나와. 크지 같은 거. 아 어, 그럼 우리 한번 함께 리벨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 43,000의 쿠바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23,000원만 써보기로 하죠 음 이게 더 괜찮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다시 돌려보죠 그지같네소마는 음, 기본적으로 최대 피해량이 굉장히 낮고 어, 연사력은 빠르고 탄창은 천정도 되던가요? 하도 안 써봐서 기억이 안 나네요. 탄약 체대량이 굉장히 높고 상태이상 확률이 어느 정도 커버가 높고요. 음... 치명타 확률도 어느 정도 됩니다. 상태이상이 10%였군요. 제가 얘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치명타 확률이 30%네요. 그러면은 거기다 포인트 스트라이크를 넣으면은 75%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 이상은 일단 버리고, 상태 이상은 일단 버리고, 어, 치여, 어,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배수, 아니면은 이제 피해량 최대치, 피해량 최대치 그리고 멀티, 멀티샷. 치명타 확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 포인트 스트라이크만 넣어도 연사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연사력과 탄약 체대량 탄약 보유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로... 그걸로도 아... 뭐가 나와야 될지 난잘 모르겠군요 일단 다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하, 진짜 거지 같은 것만 남다. 예? 괜찮아지. 괜찮아. 아직 이만 원다안 썼어? 걱정마 벌티샷 대기 벌티샷 아니야 이게 더 나아 일단 치명타 피해야 아뭐 피해 마이너스 왜 자꾸 붙냐고 마이너스 붙은 거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일단 반동 마이너스는 좋아 음, 근데 넌 아니야 피해량이 96% 늘어나는군요 그리고 얘는 기본 피해량 중1 0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잠깐만 저거 일자리였나 지금? 기본이 1자리네 미친 10자리수가 아니고 일자리수였어난 여태 속마 프라임이 십자리리에서이자에서이자에 69% 왠지 6 9이고 하니까 이게더에서에드이까에서이 자리에서 니 자리에서 이자0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샤 플러스로 나왔어야지 일단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할수 있을지도 몰라 <웃음> 아 근데 이거 넣어야 되네 하필 극성도임 파자리니 헌텀미신전제를 빼줍시다 그러면은 어... 내가 이거 6060으로 넣었었는데 개요 안좋아 좋지않아 일단 없으니까 6060으로 넣어보죠? 하이볼티지 어딘지 자 이걸 넣었더니 치명타 배수가 8.7이 되었어요 재정란 속도는 2.3으로 됐구요 재장전하는데 3초가 걸렸어? 이게 3초 맞죠? 초 맞죠? 치명타 피해 69분은 코버스에 대한 피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피해량의 종합해서 이 치명타 배수가 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10... 이상정도 된다는건데 그럼 110에서 8배니까 800 800정도? 맞죠? 아닌가? 이거 한번 써보러 갑시다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음... 좋겠군요 적들이 나오면 은 이걸로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게다가 코퍼스 목성타일이잖아요? 코퍼스도 나오니까 코퍼스에 대한 피해량 23% 증 가치가 <웃음> 이들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웃음> 괜찮아요 아직까지? 셀만한 듯... 아닌듯... 이제 부식 피해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버스에 대한 약점 피해 속성이 아니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 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소가나 는데 저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음, 없다. 우리 빨갱이가? 치명타 확률 보너스를 줬더니 빨간 크리티컬이 터지면서 아 아파 1400까지 올라가버리네 어 이정도는 돼야되거든요 그러면은 치명타 확률은 필요하네 어 필요해 이거는 그냥 쌍치에다가 쌍치에다가 멀티샷 내지 최대 피해량이 증가하는 그냥 피해량 증가가 나오면은 그나마 쓸만하겠군요 음. 카메라 조심 여기는 카메라만 조심하면 됩니다. 오이! 그죠? 어, 꺼져있네?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가면 되죠? <웃음> 자, 오웅의 구름은 그 레이저도 무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505로도 첩보 미션을 돌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 올라가! 우리에 쏘면은 뭐 900, 700, 800뭐 이렇게 나오고 몸통에다 쏘면은 뭐 400, 반절 정도 몸통에다 쏴도 뭐700 정도 나오네요 멀티샷이 터진 거겠죠? 어디있어 지금도 괜찮긴 한데 마음에 썩 들진 않네요 무기 성능이 괜찮은건 맞는거 같은데 아직인거 같아요 카메라 조심 애용아~~ 저식색 차려 인터가우 크리티클이 안터지 <웃음> <웃음> <웃음> 뉴비 분들이 오공을 쓰면 어떤 느낌이려나? 어, 그게 참 궁금한데. 있는거였지? 어휴! 뒤졌어! <웃음> 어! 또 뒤졌어! 이 뭐야 이거! 30초 동안 의신 자, 두번 뒤졌습니다 <웃음> 한번더 뒤지면은 <웃음> 여불 일부러 맞자 자, 3번은 필수에요 필수 디파이는 이렇게 센 녀석들한테는 무조건 갖고 와야돼 아 1번도 켜야지 혼자 싸우고 있었네 허쎄 아주 좋아 어? 아 버그였나보다 무기를 들어도 알아서 해제를 하네요 아 근데 이거 보세요 벌써 몇 마리 안 잡았는데 아무리 탄창 보유량이랑 최대량이 많다고 쳐도 벌써 200이 359밖에 안 돼요 359... 탄창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적들의 레벨이 높아지면은... 저... 무기가 애들을 때려 잡을 수 있는 공격... 시가 된다고 한들 그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보거든요 좋은 무기인지 아닌지 잘 때려잡으면서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음? 이런 거안 써도 되는 무기 어? 분대용 탄약 보급 키트 이런 무기를 써야지 자 이거는 이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러... 하게 보면은 아이 그만해!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we have everything for get to extraction 이동기로도 쓸만하고 첩보 미션에서도 쓸만하오아 근데 그린이어 쪽에서는 모르겠다 그.. 그린이어 쪽에는 그.. 씨.. 시... 그 탐지기 있잖아요? 걔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걔 이름이 뭐였지? 저거 클라우드 워커 걸릴 것 같은데? <웃음>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거 다 돌려봅시다 <웃음> 다 써! 써버려 그냥! 어? 쿠바 생존가서 그냥 조뱅이 치면 되지 뭐 음. 꺼져 음. 꺼지고 기회가 몇빛 낫지 않았습니다! 개코! 어, 이게 더 나은데? 치명타 피해가 더 높아. 상태 이상 확률을 일단 버리는 거라 치면은. 어차피 헌터 뮤니션즈를 써서 치명타 확률을 높이면은 30%의 확률로 배기 피해를 좀더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괜찮은데? 음?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음? 음... 음... 이거 한번 써보자 게다가 백이 피해 약한 임페스트를 위한? 아 이거 독성이구나 백이가 아니고 이러면은 이거랑 이렇게 해서 치명 당연이 100%네? 오 그럼 이렇게 해서 헌터 미니션즈를 넣습니다 일단 아 근데 이 독성피해가 47%밖에 안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요 음 헌터 미니션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치명타시어 30% 확률로 배기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6.6이니까 잠깐 얘 헤머샷을 넣어버리면은 8.4 아까 같은 피해량이 나온다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두는 게 최선인 것이군요 음, 아니면 이대로 냅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굳이 이걸 꼭 쓰지도 않을뿐더러 갖고 싶기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보서 해보자 선멸이 있네 원래는 이거.. 저거.. 저.. 누구지? 그, 어, 이름도 까먹었네 시뮬라 크럼 가가지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쿠바도 모을 겸 모아 상태로는 데미지가 역시 잘 들어갑니다 날 때려라 아까보다 더잘 죽이는 느낌입니다 이거 어. 이러지 말고 저... 뚱땡이 한번 잡으러 가보자 한목 잡는데는 아니 한 마리 한대 근데 얼마나 드는 거야 이게 탄약이 스물 한발 그렇게 많이 드는 거 같지도 않고 많이 드는 거 같기도 하고 많이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에이샹 <웃음> 우리 가디언. 미쳤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 죽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뭐 이뭐이 있냐. 빨갱이 어니 너위 여기 있어요. 아이 아이 씨. The longer that m t r a 이것은 키건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키건이 있고요 돼지를 때려 잡는데 야... 개냥 <웃음> <웃음> 심지어 가스 데미지야! 방사능 속성도 있긴 한데 아이너 가봐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쿠바 가디언이 얼로이 아머가 아닌가? 잘 때리라!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쿠바 가디언은 좀 다른 건가? 지금 얘네 이렇게 때려잡는거 보면은 그렇게 나쁜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쿠바 가디언을 왜 못때려잡느냐 어? 그것이 의무입니다 전 지금 죽고 죽고 죽고 아 지금 고양이 버프 생겼네 얘도 왜안 죽어? <웃음> 어, 좀 너무하는데, 이거. 아, 리뱅기질 이거 두 칸이 좀 에바야. 백씩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씩? 어? 몇 백씩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무기군을 쓰던 아 어떤 속성 피해 데미지를 쓰던가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어떤 속성 피해를 쓰던가에 리벤 모드가 떴다. 그러면은 그걸 다 씹어 먹는 그런. 피지컬을 갖고있지 않아야되나? 내가 너무 욕심쟁인가 왕년에 좀 애용했다는 무기기 때문에? 아... 누구 상대로는 데미지가 썩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 상대로는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워프레임 oh, is s 와, i o n g 시밀라 그럼 가봐야겠어. another 아직 근데... 안 넣은 게 있죠? 소마프라임에 <웃음> <웃음> 아... 저걸 넣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해머샷 음... 잠깐만, 쿠바 가디언에 대해서 좀 봐야겠어? 똥땡이 쿠바... 똥땡이, 얼로이아마얼로이아마 복제된 피부 어, 부식이 없구나? 방사능의 바이러스 방사능의 바이러스 근데 얘는 피부가 어디 있는 거임? <웃음> <에>? <웃음> 피부가 어디 있는 거임? 이 <웃음> 다리 이렇게 생긴 건나 이거 또 이렇게 자세히 보긴 또 처음이네. 요 뱃살 부분이 이게 피부인가? <웃음> 음. 일단은 한번 가 봅시다. 이래 시뮬러 크롬 바로 갈순 없나? 음. 음. 음... 참으로 이상한... <목소리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마리스, 시뮬러. <목소리> 형이 빼고 이걸로만 바이러스랑 저걸로 한번 가볼게요. 어... 빼고, 빼고. 바이러스를 먼저 써보자 바이러스 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 넣고 저... 포인트 스트라이크 포인트 스트라이크 응? 왜 안되지? 아! 헤비 칼라보 이게 하고 헌터미니션즈 아니면 포인트 스트라이크를 넣어? 일단은 음, 헌터미니션즈 헌터 헌터 헌터 헌터 헌터 헌터 헌터미니션드 그러면 바이러스 그리고 100% 의 치명타 확률 이렇게 해서 쿠바 가디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하고... 한마리 정레벨 100으로 와보죠 100으로 하고 AI 일시정지 응응응 얘는 뭐지? 내가 잘못 불러낸 것 같은데... 적점부 없애고요? 생겼죠? 자동으로 생기나보네? 뭐요 이거? <웃음> 아니 저거 왜 AI를 켜놔야되나? 그래요 이번엔 방사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왜 멈췄죠? 여보세요? <웃음> <웃음> 왜 이러는 거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